에이 hey! 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고은 언제 너에게 고잉, 고잉 자 오케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 정한이부터 갈게 우리는 이번 첫 번째 내가 타도 될까? 그래 와와 와우 야 너의 팔에 그 핏줄이 너무 멋있다. 형 긴장하지 마. <웃음> 경쟁 의식 갖지 마. 즐겨 즐겨. 안 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김경 어떻게 저 사이로 보내? 와 진짜 대단했어 <웃음> 너무 슬퍼 볼링필이 <불링 팬이> 저렇게 쓰러지다니 슬픕니다 <불링> 얘 <불링> <불링> 아, 와이사잘 <에이사>, 쳐야 <불링> 돼 진짜 <불링> 와 잘했다 뭐? <불링> <불링> 얘들아 우리 이번 판부터 본판이니까 잘해야 돼한번더 스트라이크 해보자 <불링> <불링> 와도경아 <동현아>, 오늘 날인데? <불링> 날인데 오늘? 에이사 씨 지금 스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진짜 우와, 좋았어 나이스. 좋았어 아, 저 하다가 아, 아, 안 넘어갔어 나 스페어 갈게 나 스페어 갈게 슬픔 슬픔이야 슬픔 <웃음> 아이 나 슬퍼요 도겸아 가는 거야 에 아, 스페어 하고 싶어 스페어 만 하냐 너 사람도 아니야 야 스페어 못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나 원래 사람 아니잖아 왜 이렇게 가까워? 나 여기서 치니까 이 이거 봐. 안 괜찮아. 잘될 거야. 안돼. 내꼭 처리할게. 보누나 가보자. 갈게 보누나 너가 우리의 에이스다. 보누나. 보누나. 누나 너가 들어가는 거 같지 너무너무 너무 사랑해 아승벌 아, 어. 멤버들 가자 갔다 올게 가자 우랑이승 가자 사랑해 우징이 갔다 와 사랑해 우랑해 아 뭐야 우랑해 우랑해 나이스 아니면 더야돼 아니면 더야돼아 스플릿이야 괜찮아 너무 가운데였나 봐 이제 사랑이야. 와, 순간아, 사랑의 힘으로 넌 저걸 스페어를 할수 있을 거야. 아 이노치카라 사랑해. 더 빨리 스 꼬리. 아, 아깝다. 아, 괜찮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사랑 가득했어. 사랑의 힘. <웃음> 자, 우리 모두 사랑의 힘으로 볼링을 칩시다. 네 사랑. 사랑의 힘으로. 준, 준, 준. 아, 준. 사랑해, 좋다, 왔다 좋다 좋아, 좋다 덕크! 좋아. 덕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해 좋아해 희랑해 사랑해 피랑해. 사랑해 승관아 <웃음> 사랑, 사랑 우리, 우리 사랑하지 못하네 중간아, 사랑. 조금만 더 집중해보면 아, 될것 같아 아, 그래, 알겠어 조금만 더 가운데로 보내다는생 아, 그래, 생각? 알겠어, 사랑하게 해 희랑해, 가운데로야 어, 그래, 가운데 아,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어 치, 치긴 했다 아,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좋아 좋아 치긴 했어, 잘잘잘 잘했어 사랑이야 잘 디나 스페어라도 잘쳐야돼 아이템 나는 형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오케이 okay. 하나씩 <웃음> 여기 사랑 <웃음>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야와 커터 커터 커를 커를 전 그냥 커를 a 커를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무슨 생일인데? <웃음> 나도. 어. 나왜 너무 사랑한다 얘들아. 가자 <웃음> 오셔. 어, 오사야오사야오사야 오사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한다. 잘했어 <웃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디도야. 조금만 집중하자. <웃음> 어? <웃음> 어? 알겠어. 사랑해 냄네 사랑해 멤버 사랑해맨 갑자기 사기가 확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맨매사랑해 멤버 사랑해 멤버 와 다행이다 지야 사랑해. 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무 나무 계속 사랑해 나무 나무 를 나이스 나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점수 차이 우리가 더 이기고 있나? <웃음> 우리 이기고 있어 음. 어, 저기, 디노가못쳐줬거든 <웃음> 나이스, 시어. 그래, 그래, 그래. 좋아 보아언보자 가보자 원랑이 가보자. 천랑이요. <웃음> 나이스. 랑이랑 음. <웃음> 그쪽으로. 호랑이야 형 지금 호랑이. 아아아아 그래서 칭찬 나갔네. 호랑이. 와, 타이 다들 다들 스피린을 잘하네. <목소리> 김민규 어. 간다. 와 아, 이거다. 가스. 가다. 빡아 치고 아저 조금만 치고 갔으면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민규야 스페어. 저 진짜 할 거야. 야야야 노바이 먹는 거 아니야? 어, 어? 야 정한이 스페어 못했죠? 아안 됐어 아, 이제 안 됐어? 어. 안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정한이 못다 킹받네 두 것만 하면 돼아 진짜 하나만 아, 해라 빨리 킹 받잖아. 아, 진짜. 아 빨리 아, 킹받잖아 킹킹 아, 빨리 하라고 번만 하라. 아 잘하잖아 킹받네 아, 킹 아, 네. 킹 아, 킹 아, 아. 킹받네 야 아, 도저히 진짜 킹받아 킹받아 너무 잘하잖아 야 이제 김민교 하지 말고 킹민교 해 야, 문준이. 야. 좋아. 우리는 잘하는 거야. 아,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야, 킹 받으니까 할게 야, 조겸아 야, 가라고. 야, 굴리라고. <웃음> 뭔데, 그냥 굴리라고. 네가 대 그냥 굴리라고. 너 뭐냐? 킹 받게. 아, 킹 받네. 어, 좋아. 야, 오늘 이도겸 와. 날이야. 와. 야, 오늘 이도겸 와. 날이야. 날이야. 야 우리 아쉽다. 아이, 아이, 아이. <웃음> 알았어 알았어 맞아 킹경아킹 받네 야, 좋아 그냥 돌아봐 돌아 봐. 돌아 돌아 아, 아킹 <웃음> 진짜 킹링 진짜 못한다 아킹킹 링이야 야 다들 킹링좀 아, 잘하자 굽스야 킹 받지 마나 진짜 킹 받아 <웃음> 아킹 아킹 아, 아킹 아, 좋아 어 근데 약간 너가 지금 볼링을 치는 네 엉덩이 자세 너무 킹 받아 아 그래 <웃음> 안돼 에스킹스야 킹밖에 못아 킹밖에 못한다 킹받네야와와와와와와아아와와아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웃음> 아, 너무 깊어요. 와와1와와1와와와와와와1와 <웃음> 와, 아유 잘했어, 잘했어 오, 아, 안 도네 아, 이겼네 우리 야, 야, 봐줘도 안 되네 야, 야 우리 나, 나. 20점 주고 시작해줘 안 되지 아유 진짜 어마어마하게 못하다 야, 솔직히 배운 사람 둘이나 있는데 야, 우리 둘이고 네, 뭐 네, 두었지 뭐 기쁨이야, 기 그러니까 니네가 바꾸고 싶은 애들이 말해주면 돼오케 <웃음> <웃음> <웃음> 기쁘지 아니, 나는 기뻐 이런 놈이랑 같이 <웃음> 안 하는 게 기뻐 네, 나는 아, 같이 함께 해 네, 기뻐. 인기야, 너무, 맞아. 기뻐. 맞아. 너무,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웃음> 기쁘다 그러면 너 기쁜 김에 먼저 쳐 그래 <웃음> 김민규는 잘 쳐놓고 1패인 거야 괜찮아 이제부이기 되니까 <웃음> 아, <그래. 웃음> 나이스 와야 서명호 질 거야? 너할수 있어 <웃음> 나이스 <웃음>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어떻게 이렇게 와도 잘해 와 아, 잘한다 민트야 말차. 아 잘했다 <웃음> 기뻐 용호 너가 스페어 가면 굿샷, 굿샷. 굿샷. 굿샷. 가자 가자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 명호야 말차.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오늘 조겸 명은온 날이야 나이스아 뒤티 돌아봐 뒤 돌아봐 그냥 뒤 돌아봐 뒤 돌아봐 그냥 뒤 돌아봐 그냥 와, 김경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렇지 어? 어? 아, 아, 아! 보여줘 안 씻어, 안 야, 저 거야 아뭐아뭐 아, 뭐 어차피 이거 이겨. 이겨우 씨야 이중이 이겨. 이겨. 0패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너무 아쉽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친구 같지도 않고 형! 아, 어. 막판,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막판 뒤판으이 끝내고 그냥 재밌게 즐기자 아이 아니, 재밌게 하자 뭔가 설득할 만한 딜이 있어야 돼뭐 여기서 방송 끝낼 거야 그러면? 아 근데 방송도 흥겹고 좋은데, 어, 예, 좋은데 야 호시야 어, 어떻게 할래? 호시야 막판 에집기야나 네, 지금 뭐, 이런 결정권 어, 있는 건가? 어, 어 막판 어. 뒤집기잖아 가자, 가자.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가자 <가사>. 재밌게 <목소리> 가사! 가! 보사! 가! 보사! 가! 보사! 가. 시야 여기 빠졌다 여기 빠졌어 가! 보사! 여기 우리 바꿔서 해보는 거 어때? 안 돼. 아니야 바꾸지 말고 두개두개 넣어서 합산으로 하자. 승겨워, 승겨워. 야, 근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야, 야, 승부가 뭐가 중요해? 그냥, 그냥 하는 거가 있지. 있지. 우리가 승겨웠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 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 예나 아, 즐거워. 에이. 에이. 아, 즐거워.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히 네 기가 뭔데? 다치기, 우 신발 치우고, 다치고, 우 볼링볼 정리하기. 아 냄새 난거 같습니다. 선시이가 보자는 거야 야 흥이 없어 그러니까 흥이 이제 우리 흥겨움이야 흥이 흥이야 흥이야 볼링을 잘 쳤으면 야흥으면 조금만 <웃음> <쪼끔만> 집중만 하지 말자 쓰면 흥이 말자 쓰면 시원해지면 조금만 야흥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쟤네도+ 쟤네도 이 치나 쟤네도 못 야, 야 쟤네도 못야흥 쟤네도 못 치나 쟤네도 못치흥 쟤네도 못치흥 쟤네도 못야흥 쟤네도 못야흥 쟤네도 못 좋았어 하는 거야 좋았어 춤어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지금 감이못 참아서 막 나오는 고인, 그냥 이상해서 그런가? 이상한 콘텐츠야 오늘 오늘 왜이이상했어 빨리 해, 알았어 형, 형, 형가 해? 이기가해 비록 저쪽 팀은 저렇게 됐지만 우린 잘할 수 있어 아 나쁘지 않, 나쁘지 않아. 먹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웃음> <웃음> 그래도 앞서 간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도 앞서 가. <웃음> 다행이야. 두개 앞섰어, 두개 앞섰어. 먹자. <웃음>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우라 <웃음> <오. 웃음> <벌라> 스트라이크. 나이스!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가운데로 조금만 보내면 되잖아, 가운데로. <웃음> 아이고. <웃음> 막판 괜히+ 괜히 한거같다 아, 아니야 돼. 쟤네도 지금 똥 싸고 있어 그래 그래 <웃음> 아 어디서 냄새난다 했더니 우리 다 같이 싸고 있던 거구만야 <웃음> 너는 똥 싸지 말고 쓰읍 쓰네 아니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됐다 됐다 됐다.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 된다. 두겸이 에이... 형. 이제 내 실력이 나오는구나. 캐럿판 아, 네, 네, 잘한다 했다. BJ가 나오는구나. 아, 좋다. 아 살짝 빨리 감겨야겠다. 두겸이 에이... 형 생각을 많이 하지마 에이... 그냥 저스트두 그냥 굴려. 에이... 무 애매하고 좋다 야 너무 애매하다 막판 괜히 했다 야아 괜찮아져 우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래도 우리 생각해줘서 고마워 <목소리> <목소리> 음 명호야 말좀 하고 음 명호야! 명호야! 음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목소리> 이게 <목소리> 뭐야? 두개 남고 하나 와아 나이스! 야 너도 대단해 사랑해 난안 똑같아 커플이야 커플 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거는 두 개가 남고 하나 남은 거야 명호야 가자 아니 내가 이렇게 해보게 이걸 없애봐 이거를 사랑해 아, 명호야 명호 형 사랑해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명호야 아니 그쪽 렇 아, 아, 그대로네 좋아. 사랑해 저기 사이로 넣기도 힘들겠다 최고 최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우리는? 나이스! 하나. 좋아 좋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넣었네 이렇게 됐네. 그래 사랑해 <웃음> 사랑해 사랑해 오, 하나 줬어 하나 줬어 하나 줬어 <웃음> 나도 사랑해 누나야 사랑해 어 미안 사랑해 사랑해 아 고마워 역시 사랑해 <웃음> 사랑해 제대로 <최대한 웃음> 한번 해봐야겠다 야 우리 전혀 지금 진게 아니야 <웃음> 한 번만 스페어 치면 바로 동점이야 <웃음> 오 어? 야, 아, 야, 사랑해 야, 사랑해 야, 진짜 사랑해 아아안전 희랑해 희랑해 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밑에 좋아야 잘해 그렇지 나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순간이 보자 순간이 얼마나잘 하나 승관아 사랑해 관랑해 관랑해 오 나이스 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아깝다 아우 관랑해어어할수 있어 와 좋아 사랑이 되니까 이렇게 그 여유로어 나이스 와. 승관아 너무 좋았다 나이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스랑해사랑이스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이거 몰랐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와 원우 형 제발 와. 괜찮아.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어. <웃음>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화 나요 화가나 그냥 딱 보면 이게 그림이 <웃음> 아. 생각났잖아 와 민구리 빠이 <웃음> 쳐야 <웃음> 스트랙 하고 와라 야 <웃음> 빨리 저폼 <펌> 잡지 말고 <웃음> 아이. 야야 야. 야! 나이스 뭐하냐고 고마워 너? 야 고맙다 답답아 고맙다 어? 야야어어야야야 잘했어 잘했어 아딱 좋아 미안 아왜 아. 아. 호랑이가 여기 아, 아. 있어 갑자기 와 이렇게 진작 치라고 알았어? 들어와야 보기야! 야. 야. 와. 야 아. 보기야! No? <웃음> 야, 야 야, 보기야! 아, 아. 아. 야, 보기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웃음> 어디까지? <웃음> 지금 좋았어 지금 이 그림 좋았어 네? 어. 가자, 가자! 아깝다 아, 아, 러 아, 네가, 네가 틀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틀어져 그러니까 볼링은 마음으로 하는 우와! 거야 와. 아우아 아우. 호시야! 호시야! 나 다른 모습 가자, 호시야 가자! 합.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네, 가자! 야, 사 아, 고사야. 어, 어. 아, 아파? 괜찮아? 아, 그게 아니라 아플 때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이> <웃음> 격이야? 야, 아, 그게 아니라이준격이야 야, 한번더 스페어라도 해. 스페어라도. 알겠습니다. 괜찮아. 좋다. 됐어. 낙배다낙배다 낙배 좋아 좋아 좋아. 괜찮은데. 아, 스페어 하라고.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코치잘코치잘코어나정어차렸어나 사실 정신 어렸어 <웃음> 아. 했어잘했 먼저 했어어내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같은 팀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가자 우징이 <웃음> 우지 우 우지, 우지, 우지. 아주 처음부터 우지 그치 좋아 좋아 좋아 <웃음> 나이스 <웃음> 못이긴다야 우리 빨리 치면 너 먼저 먼저 정, 정리하자. 신발 던지고 네, 가자. 가자. 가자. 오! 맞아. 야, 나이스. 기방기 뿡뿡 방기 어, 와, 이게 뭐야? 조슈. 지! 와. 와! 와! 어떻게 해, 와, 저렇게 줘? 어. 와! 와! 와, 정 반대로 가네 명호야!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와우. 와우. 와! 우 있네. 와우! 와야 진짜 야넌 진짜 주기적이다 어럽게 못한다 <웃음> 놀래켜줘 우리는 놀래켜줘 그렇지 놀래켜줘 놀래켜줘 놀래켜줘 뭐, 뭐. 오. 오. 사랑해. 응. 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야! 티누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바로 따라잡는 거야 진우 아 진짜 고마워 고마워 형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 오 뭐지 오 가봐 오오 가봐 진짜 놀랐어 진짜 나 진짜 놀랐어 너무 치려하지 마 그냥 보내 야야 너무 깊다 장나야 우리 갑자기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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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대전, 대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잖아. 신기방기 뿡뿡방기 이게 뭐야? 과야 민규는? 와! 마음 그냥 마음 급해지지 마 보는 와. 와. 와.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이게 이게 제일 놀랐어 이거 진짜. 좋아.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웃음> <와>. 어떡하지? <웃음> 괜찮을까? 괜찮아. 이제 간신히 따라붙었어. <웃음> 소심하지 않아. 형은 <웃음> 소심하지 않아. <웃음> 야. 나도 할 말이 없어. 왼쪽으로 좀만 덜 보내면 돼. 어, 형 스페어 스페어 할수 있어. 그렇지. 나쁘지 않다 이거 나쁘지 않아. 아이거 레일이 안 먹어 뒤에. 아안 먹어 오. 안 먹어. 코스가 괜찮은데 안 먹어. 오시영. 자신 있게. 괜찮아. 형 뭐. 자신. 아, 괜찮아. 이거 좋아 많이 치면 돼. 괜찮아. 아니 소심하지 마. 형은 안 소심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그냥. 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좋아, 좋아. 그거야. 잘했어. 잘했어. 간에. 좀좀 쫄렸지. 일락 일락야 진짜로. 좋다. 야, 합다합다겸이 아! 형, 화이팅해살수 <목소리> 있어. 이도겸이형 괜찮아. 형은 하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야, 수 있어. 나이 고갬미형, <목소리> 수 있어. 야, 야, 야, 슈아야. 와, 슈아야, 고마워. 와, 슈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괜찮아, 그랬고, 괜찮아, 너도 괜찮아. 그랬고, 너도 그랬고. 다 그랬어. 어, 킹받아. 어, 킹받아. 어, 킹받게 그러지 마. 어, 킹받게 킹 어. 그러지 말라고. 어. 야, 야! 우리, 우리 선수 몸에 손대지 마. 야, 아 어, 어. 어. 어. 어.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됐어, 어. 정환이, 정환이 잡고 있을게.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아깝다 야 조슈아 가자 킹받게 가자 여기서부터 더러운 싸움이다 고! 고! 미! 같이 넌 내가 더 고마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아하!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와, 진짜 어어 치면 몰라 와, 와, 아,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 아아아 야, 스페어 치면 다 진짜 킹 받을 거 같거든 야, 진짜. 여기서 스페어 하나만 하는 팀이 이기는 거야 진짜? 야,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디노야 어다알어 보여줘 디노야, 나 지금 6점 쳤어, 6점 아, 진짜 디노 실력 킹 받네 기대를 저버리는 미, 스 우와! 힙 우와 저버리는 미치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기지도야 제발 꼭 맞는다 꼭 받아 티유야 고맙다 티유 야! 티유야 고맙다 티유 내가 잘한다 내가 네맘 잘한다 내가 네맘 잘한다 내가 네맘 잘한다 와! 와! 와! 와! 와! 와! 디할수 있어! 일동야 <웃음>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간 거야 디노! 다 디노! 컷! 컷! 컷! 컷! 오 예! 오, 예. 오, 오, 예. 예. 예. 오, 야 감사합니다! 체다못 쳤어! 다못 쳤어! 체험 보다 못 쳤어! 체다못 쳤어! 체험 못쳤 아홉 개 쳤어 디노 야디노나홉개 쳤다 이제 쭉가쭉가 그냥 와! 예스! 예스! 예스! 쳇! 와!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아까 진짜 아까우. 아, 아, 진짜 아까 어, 나 머리 아파 지금. 뭐 이렇게 긴장될 이렇게 수가 있구나. 마지막에. 야, 근데 우리 진짜 가능성이 있어. 야, 이거 하면은 끝나는 거거든. 어. 와! 와! 어. 와! 와. 와. 와. 와. 달라지는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아, 아. 아, 야, 났다. 야, 이걸못참으려면 어떡해? 야. 야. 뭐야, <웃음> 이 뭐야? <웃음> 해 놓고 뭐 하는 거야? 오케이 날렸다. 분위기 좋았잖아. 막 신경. <웃음> 훈겨워, 훈겨워. 좋다. <웃음> 잘했어, 잘했어. 됐다. <잘했다>. 좋다. <웃음> 아 좋다. 신발.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아유. 승아. 와, 승아. 와. Yeah, yeah, yeah! Yeah! To to Let me drop the blue one. Let me clean Listen, the e n e 신발 벗은 거 다시 신는것스가 신뢰 버스가 신뢰 가신을 버스가 신뢰 버스가 신뢰 버스가 신뢰 버스가 신뢰 버스가 신뢰 버스가 신뢰 버스가 신피 버스가 신뢰 버나로 쳐야, 하나라도어 나이스뭐뭐뭐뭐뭐 응, 와, 나이스.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아, 그렇다. 좋다, 아직 모르네. 됐다, 좋다. 와, 이스다 와, 이다 와, 이다 와, 다 와, 다 와, 아, 좋다 와, 이다 와, 아쁘다 와, 이쁘다. 좋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이쁘다. 와, 이이 버터를 기원합니다. 처터 그냥. 이 이리 와 뭐야 너? 야, 189개 중에 디노 11개 쳤어 <웃음> 아, 잠깐만 나한번더 쳐볼게 <웃음> 야, 이거 이거 이거 치면 게임 시작이야 <웃음> 어, 야, 그러면한번더 야, 한 야, 야, 야, 야 재미.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게임 야, 끝났고, 재미 게임으로는 해도 돼 그러면 너희 팀에서 한 번씩 아, 쳐가지고 아, 몰아줘 아, 한 번씩, 아, 한 번씩 우리께 말이야, 우리리 몰아주기 어제 동료가 아, 오늘의 아, 적이다 그냥, 그냥 한번 끝나자, 한번 끝나자 한 프레임으로 가 오, 와, 야, 눈이 스퀘어졌다. 야. 자, 버너이 스퀘어. 오, 준이 형 잘해. 우리 뭐 잘해? 잘해? 잘해? 청소해야 잘해. 되니까 잘해. 뭐, 왜 이렇게 잘해? 아, 준이 여덟 개 야, 여기서 내가 걸려도 좀 웃기겠다. 왜? 왜 웃겨? 왜 웃겨? 왜 너는 아, 빠지는 오케이. 거야? 너 구기종목 그렇게 잘하진 않잖아. 얘들아, 승관이한테 응원해 주자. 문준이랑 동점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섯 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어만잠만잠만 고맙다 돼. 돼. 와, 오, 이렇게, 6개. 이 동점, 동점, 동점, 동점. 아, 사 일단,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도겸아, 일곱 개야. 꼴등이야? 일곱 개. 아니, 꼴찌야, 꼴찌 지금 꼴찌야. 꼴지, 꼴지. 뭐야, 뒤에 잘 쳐. 뒤에 잘 쳐. 어, 왜 이렇게 잘해? 와. 이미 이미 이겼어. 이미 형, 이겼어. 형, 이미 탈출, 이미 탈출. 뒤에 끝난, 나끝 끝인가? 오케이. 일 일곱 개 이상 치면 돼. 일곱 개 이상 쳐야 돼 개, 일 개. 다들 왜 이렇게 잘하지? 아 까비 좋아, 아, 괜찮아 좋아, 이미 좋아, 이겼어 호시 영만 믿어 호시 형 호시 영만 믿는다 나 진짜 여덟 개만 치면 되그이 어. 호랑이 호랑이 와 어? 뭐야 잘한데아 모른다 좋게 자 저기서 오와. 하나만 한번더남았서한번두개 하나. 한... 이상만 치면 어, 이기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맞아요. 하나 치면 독점 아나 되게 빠질 것 같은데요 두개 이상 한개 초과 혹시할수 있어. 있어 호시 할수 있어? 파이팅 호랑이 나이스 와고경이형 동점? 야 도겸이 청소 아니 8대 7이야 도겸이 청소 어? 도겸이다 아? 가자 수습니다고하셨습니다고습니다고하셨습니다 사랑해 아 우리 마지막 사랑이니까 도겸이 형 사랑해 한번 하고 갈까? 오케이 하나 둘셋 도겸 아 사랑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해셨습해고생하셨습 어. 어. 어, 이걸 다쳐야 된다는 거야? 야 다행이다 야 내가 좀 도와줄게 <웃음> 아니야 애매하게 도와줘서 아 그래? 와, 도와주라, 와, 는는 Time, Tommy, Tommy, t o m 오늘, 오늘 콘텐츠 어땠어요? 볼론자 제건데요뭐 <웃음> 사실 이 게임에서는 이제 어떤 팀이 이제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웃음> 몰아주기가 제일 중요했네요 그렇죠, 네. 사실 콘텐츠라는 게 승부보다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서요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좀 에이스였던 것 같은데 왜 네. 토크쇼 네. 뭐 네. 하는 거야? <웃음> 딱 왜냐면 딱 이게 쿠키로 나간 다음에 잘 지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마지막에 나오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